이게 사실 뭐 물론 패배했을 때그 아쉬움도 진하게 남지만 네. 네, 그만큼 이겼을 때그 뭔가 그 추억과 그 짜릿함은 네. 사실 어 뭔가 이제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이건 또 선수들만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계속해서 아, 8강 A그룹의 두 번째 대결입니다. 퍼스트 그리고 럼블러 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퍼스트 1팀 오선균, 이타전 플레이 고병진 그리고 탁구 양대현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팀 진짜 저 인상 깊게 경기를 봤었는데 비티 선수가 데모닉 블레이드 사용하면서 정말 빠른 움직임으로 딜 넣고 그 다음에 타쿠 선수의 그 실피로 킬 가져가는 능력. 아 이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 솔로 플레이로서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건슬링화다 보니까 네. 그런 솔로 딜 그리고 지금 데미지 감소 메타 자체에서 건슬링화가 주목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서 그걸 뚫고 넣었단 말이죠. 나머지 선수들이 그 환경을 만들어주면 나중에 솔로 플레이로 뭐든지 할수 있다는 걸 타쿠 선수가 보여 네 상대가 탁구 잡으려고 실피 탁구 잡으려다가 예. 계속 말리는 플레이 본인의 생존력을 극대화시키면서 그리고 그걸 또 이타적 플레이 선수가 아이디 진짜 잘 지었어요 정말 <웃음> 이타적인 플레이 굉장히 이 선수가 수비적인 또그 어. 워로드에. 대명사잖아요. 그렇죠. 아군을 뭐 케어하면서 적재적소에 딜을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연계하는 그런 플레이까지 정말 좋았는데 이게 닉네임을 만약에 이기적 플레이로 지었으면 은팀 <웃음> 합이 안 맞거든요. 아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어, BT 선수도 그렇고 탁구 선수도 그렇고 굉장히 공격적인 플레이라서 누구 하나는 좀 수비적으로 봐줘야 되거든요. 고그 합이 지난 16강에서는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상대는 럼블러입니다. 럼블러. 아... 어... 일어나 턱걸이 해야지 한인수 선수, 차징슈타 백승열, 겨울보리 정호중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팀 같은 경우에는 비조 선수들이 얘기하는 우승후보영순위 휘두르기 팀에게는 패했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인상적인 경기를 보여줬어요. 네, 그 경기에다가 일단은 이 길드의 힘일까요? 이 똘똘 뭉쳐서 정말 게임을 잘 풀어가는 모습. 카마인의 위력 그 길드의 그 위상이 느껴지는 경기였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사실 퍼스트 팀이 지금 피지컬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요. 왜냐하면 전체 연령이 어리다 평균적으로 네. 그런 부분을 뚫고서 사실 되게 나이 또 비슷한 연령대의 럼블러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죽이 잘 맞는다고 할까요? 음. 그런 오늘 가능성을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네. 어... 상대 조합에 따라서 본인들이 원래 들었던 거 창술, 스커 음. 거기에 뭐 서머너 홀라 이렇게 들었다가 워로드 블레이드 홀라 이렇게 조합을 완전히 바꾸는 모습을 또 보여줬었죠? 그렇죠. 또 그게 가능한 게 사실 겨울보리 선수가 뭐 블레이드, 스트라이커 이렇게 어, 해가지고 전부 다 클래스를 지금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창술사까지 해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팀 내에 조합을 좀 맞추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뭐거리 선수가 워로드나 어서머너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사실 딜과 어느 정도 이제 어좀탱킹력의 이제 서포팅 이런 게, 이런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메꿔 주는 그런 선수죠. 네. 퍼스트 팀 같은 경우에는 데모닉의 워로드 그리고 건슬 이거는 퍼스트가 이미 16강에서 보여줬던 조합이거든요. 저 제가 궁금한 건 럼블러가 이 조합을 당연히 예상하고 나왔을 건데 오늘 럼블러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궁금합니다. 아. 자, 워스트, 런블러, 역시 워로드 창술 홀라.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일어나 턱걸이 해야지 선수가 지난번에 서머너로 플레이를 했었는데, 상대가 플레이드도 있고, 건슬도 있다 보니까 서머너 플레이가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어요. 그렇죠. 럼블러는 아마 데모닉을 판단해서 미리 겨냥한 플레이가 아닌가 싶은 게물 때는 창술이 물어주고, 지킬 때워로가드가 물어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건슬링어까지 생각한 플레이긴한것 같은데 네. 건슬링어가 안 나오고, 스카우터가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을 합계되면요. 어, 일단은 예, 확실히 이제 턱걸리 어, 선수가 이제 서머너를 주력으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타쿠 선수도 뭐 스카우터를 쓴다든지 그리고 뭐 예, 이 피티 선수도 블레이드 대신에 뭐 데모닉을 활용을 해주면서 최대한 원거리에서 좀 견제할 수 있는 네, 이런 이 뭔가 사거리가 긴 조합을 꺼내들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럼블러가 어떻게 보면 은상대 조합이 예상이 가능했단 말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합을 바꿔서 상대를 어, 하게 될지 일단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네. 런블러는 분명히 상대 조합에 대한 생각을 건슬이든 스카우터든 어쨌든 서머너 입장에서는 힘들어요. 맞 네. 그리고 어, 나를 물러들어오는 블레이드든 데모닉이든 어, 이런 친구들 굉장히 암살자 캐릭터를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좀더 단단하게 버틸 수 있는 워로드를 꺼내자 생각이었습니다. 약간은 그래서 건슬링어 생각하다가 스카우터에게 찔렸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창수리사의 이 스폿만 봐도 전용세에 어... 10을 투자하면서 기술 강화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건 건슬링어가 들어왔을 때부어주면서 공격하겠다는 것을 생각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넘블러는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 본인들이 들어가면서 상대를 제라지 못하게 코너에 몰아놓고 일방적으로 때리는 싸움을 하려고 할 거거든요 생각보다 팔도 길기 때문에 예. 일단은 겨울보리 선수의 각성기가 빠진 모습이고요 선수다 들어갔다가 약간 좀 아프게 맞아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주변 한끼 시키면서 들어갈 생각하겠죠 오 카스 타이밍 좋았네요 딱 들어올 때 보고 반응했죠 바울성 아래쪽에서 뺐습니다 어쨌든 스카우터는 그 드론 플레이가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신경 쓰이죠? 그렇죠. 원거리에서 일단은 뭐 대치전에서 그게 심리적 걸기도 좋고 같은데요? 사격해줘. 지금 탁으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기의 기상기에 이스케이프까지 다 빠진 상태거든요. 네. 각성기 싸움은 이렇게 되면 어쨌든 럼블러가 아직까지는 자, 두 개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좀 최대한 천천히. 자토걸이 선수 어, 에타적 플레이와 겨울보리의 1대1이 있었고요 데모니그 아, 잘 빠져야 되거든요 미팅! 미팅! 지금, 지금 악마원데 이거 네. 스킬 못쓰고 죽을 수도 있어요? 와, 그러니까 근데 생... 아직까지 생존? 지금 쓴 거죠 그래서 네. 아 이거 못 버티겠다 본인 체력 이런 것도 신경 써서 예. 악마와 컨트롤도 하고 스킬 다쓴 다음에 가더라도 그렇게 야대습을 갔어요 아 근데 딜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럼블러 입장에서도 뭐악마와에 크게 당한 모습은 아니고요 나머 선수들이 체력이 조금 빠져있는 거 럼블러가 이걸 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캐스그래 나오자마자 지금 콤보 연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데모닉 입장에서 좋았죠 아우 냉동 넥... 긁는 거를 거기에 그라인드 체인으로 땡겨가지고 네. 끊겼죠 사실 데모닉이 굉장히 근거리 이 클래스들이 물기가 어렵고 예, 이동기도 많고 그리고 원거리에서 견제기가 있고 또 두마가 있기 때문에 네 자,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죠 아, 네. 투가 앞서서 레이드 미사일까지 쓰면서 하나 끊어주는 모습도 좋았고요. 네, 일단 차진터 선수도 어 이게 질주베개를 지금 사용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붙어야 돼요. 네. 네, 럼블러 팀은 붙어서 거리를 좁힌 상태로 싸워야 됩니다. 어 근데 스카우터가 물리게 되면 약간 또 여기에서 스테이프 없을 때는 힘들긴 하거든요. 예, 또 기동 타격에 이제 이, 그 경직 면역이 삭제가 돼.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할 수 있죠. 그렇죠. 타쿠 죠어 이거 둘다 같이 네, 심판의 창으로 일단 하이퍼싱크를 좀 파괴한 모습이었고요. 예. 럼블러가 이번 아래쪽에서 잘 무는 모습도 나왔었는데요. 신경만 어, 빠져서 일단 홀리나이트 입장에서는 딜기는 하나 빠진 상태예요. 네, 확실히 퍼스트 입장에서도 타쿠가 특히 <웃음> 딜 넣는 것들이 그렇게. 아직은 아프게 들어가고 있지는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마도 이제 이 데모닉보다는 스카우터에게 어느 정도 어그로가 끌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자, 그런 부분들을 좀 탁구 선수는 최대한 원거리에서 상대의 어그로만 끌어주고 아, 어, 갑자기 타이밍. 어, 근데 에너지 아, 네. 버스터가 아, 네. 그래서 다 잘못된 방향으로 빠졌죠. 실석검이타적 플레이가 살아서 어딜다 빠져 나왔고요. 어 근데 이거 척척 잡으러어가는 거는 좀 위험합니다. 이거 아직까지 스킬이 남아 있거든요. 아! 야! 아스카우터스탁우터 아, 네, 선수 지금 각성기 제대로 들어가면서 킥까지 어, 만들어냈고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 미사일 그대로 다 들어갔고요. 정말스카우터궁 자체가 이 각성기 자체가 파이널 익스플로전이 어, 이렇게 또 분위기를 살려주나요? 어, 네. 이 어, 케이프 어쩔 수 없이 생각은 하거든요 지금. 네. 여기에서아 최성급. 최성급. 최어요와 지금 럼블러 입장에서 어, 이 경기를 사실 그 연장으로 추가 시간으로 끌고 가지 않기 위해서 율법으로 막 상대 경직까지 걸면서 최대한 상대의 발목을 잡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상대 팀이 이 퍼스트 팀이 어, 안쪽, 불쪽 지역으로 들어가게 됐고, 네. 와, 이렇게 되면은 신성검에 이런, 와, 한방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정말 꽃이 꿰듯이 겁으로 <웃음> 네. 꽃이 꿰듯이 네. 그렇게 둘을 한꺼번에 와, 물론 신성함의 네. 데미지가 홀라의 주력 딜기이기도 하고. 네. 무시무시한 건 알겠습니다만 정말 위력적으로 상대의 심장을 꽂네요 이게 급소 타격으로 치명타 적중률에 응축된 기운으로 피해 증가까지 붙으니까 한방에 폭발력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 아까 마지막 타이밍 12시 방향에서 신의율법에 묶여있던 타이밍이 오히려 적을 급하게 만들지 않았나 근데 대부분 질주배기를 채택할 때 신의율법을 빼주거나 선택을 가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질주배기에 신의율법까지 같이 걸어주니까 원거리 견제 및 돌파에서 들어가는 힘까지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그 그 퍼스트 의 예, 스카우터 선택이 과연 옳은가? 라는 거는 이제 선수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될게 왜냐면 대회 시작 전에 이 아무래도 경면원이 두 개나 스킬이 좀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픽의 율이 많이 떨어진 건 있거든요 근데 스카우터를 선택했는데 오히려 창술 뭐 이제 골고루 지금 선수들이 데뷔비를 많이 넣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스카우터는 어, 어떻게 보면은 서머너를 확실히 좀 저격하기 위한 네. 예, 그런 좀 픽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결국에는 이 럼블러 팀 입장에서는 서머너를 사용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다시 권슬링으로 돌아가는 것도 일단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어, 선수들 입장에서는 또그 사실 이번 대회 전에 야, 스카우터가 핵심이지 않, 않을까? 패치가 되면서 어쨌든 스카우터의 존재 자체보다는 그래서 건슬이좀더 많이 나오는 데는 또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탁구 선수가 처음으로 스카우터를 이용해주는 모습이었고 이게 서로 바라보면서 픽 싸움을 번 거죠. 근데 의외로 그걸 대비해서 오기도 했고 창술사가 들어가는 그림도 잘 물기도 했는데, 이게 먼 거리에서 이미 홀리나이트가 변제구가 들어오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만큼 럼블러가 상대 조합에 대한 생각을 잘 했다라고 음, 아, 봐야겠네요. 네, 너무 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어, 잘 준비를 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어, 퍼스트 팀이 여기에 좀 뭔가 대답을 해줘야겠죠. 크루지 그렇지요. 네, 조합적으로 모습 변경을 하던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 게 탁구 선수도 사실 이 스카우터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이제 뭐 무력 클래스로 활약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이런 겨, 이번 경기에서는좀 어, 아쉽게 됐습니다. 아니, 그래도 뭐 파이널 엑스플로전 들어가면서 아, 하나 키를 만들어내뭐 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좋았었는데 뭐 결과 아니 또 대, 대회는요? 어쩔 수 없어요. 중계진이 하는 말 뻔해요. 결과 <웃음>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 블레이드 어 바꿨어요, 선택이네요. 블레이드예요. 예, 확실히 데모닉의 딜링만 봐도 뭔가 평소의 BT 선수 같이 플레이가 안 됐다, 만족스럽지 않다였기 때문에 원래 30만 기본 돌파 BT라면 이게 데모닉을 포기할 정도 이유가 있다는 거죠. 20만 대에서 드리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스카우터는 그대로 들고 블레이드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자 노선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그렇죠. 블레이드도 이제 이 근거리 클래스 상대로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럼블러는 뭐 그대로 나옵니다만은 네, 예, 이 블레이드가 어 이제 상대적으로 스카우트의좀 프리딜 구도를 만들어주기 위한 들어오는 이 상대의 공격수를 마크해주는 예, 그런 좀 수비수 역할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물론 블레이드도 데모닉도 다 이제 뭐 암살 캐릭터고 그렇습니다만. 조금 더 글쎄요 어, 근거리들에 좀 집중하면서 네. 뭔가 포커싱을 하겠다 여러가지 블레이드가 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좀 보여주겠다 그래서 대회에서 현재도 데모닉보다는 조금 블레이드가 픽률이 높죠 그렇죠 스킬 선택에 따라서 팀의 색깔도 바뀌겠습니다만 일단 비티 선수는 데몬크랩이나 이렇게 붙어서 만들만한 상황보다는 멀리서 안정적으로 들어가다 그런 판을 만드는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게 블레이드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적극적인 교전을 해서 스카우터가 멀리서 뭐 편안하게 싸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세트입니다. 럼블러가 앞서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변화를 준 퍼스트고요. 과연 이대로 받아치기가 럼블러 또 가능할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시작할 때 창술사가 받아치는 이반월성이 지금 타이밍이 너무 괜찮았거든요. 시작부터 그러니까 먼저 딜을 못하게 막아주는 플레이였다는 건데 이걸 블레이드가 들어가자마자 빨려 들어가면 위험해지는 거죠. 그리고 반격기가 있잖아요. 네. 창술이. 전용세그 다음에 전용포 이거 맞지 않도록 상대 입장에서 신경을 써야 되고요. 네, 지금 BT 선수 스킬이 어, 제대로 들어가면서 일단 상대가 들어오는 타이밍에 네, 왼쪽에 각성기. 네. 시판에짱 꽂았고요. 어 진영 두 개가 될 뻔했죠. 지금 이타적 플레이 선수가 너무 많이 맞았는데 블레이드도 도전 중이었거든요. 아래서 그렇죠. 어쨌든 네. 그나마 일단 워로드라서 이 정도 체력으로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네. 근데 이거 워로드 밀어전이 되면 또 타이밍이 안 좋죠. 자, 갈고리 블레이트 손이. 아 지금은 끌려왔기 때문에 무조건 맞는다. 해서 블라이트 손이 넣을 거거든요. 그렇죠. 저 그렇죠. 거기 이제 무시까지 기절까지 들어간 모습이었고요. 워로드에 겨울보리가 차영이 맞아. 어, 배쉬인데 배쉬 기절시켜서 일단 어, 전장이탈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말스톡 네. 다시 투고 어슬슬 에너지 버스트 타이밍이거든요. 네 이러면 이제 박성기까지 가려내서 에너지 버스타 썼는데요. 아쭉 들어왔어요. 지금. 네. 대로 네. 아, 관통했습니다. 아 네. 드론 드론 드론. 와 이거 진짜 율법, 율법이 일단은 한번 커버를 하긴 했는데 얘는 예? 많이 걸가 먹었고. 자, 야 워드? 이러면 서로 워로드가 아, 이태작 플레이드 결국 끊겼고 어, 밑에 근데 블레이드가 아래 워로드 보면 또 견제 플레이 가능하거든요 자, BT선수 어 빠져나왔죠 이러면 네? BT불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다운된 바람에 일어나 선수는 이게 안 좋았어요 그러네요 아, 근데 턱걸이 선수가 은근히 꽤 버티다가 후나이티슨이 맞고 갔고요 이러면 BT선수가 잠시 자유로워질 때 누구를 뭐냐의 선택의 문제거든요 네 결국은 일단은 퍼스트 팀은 지금 비트 선수가 블레이드를 넣어주면서 굉장히 안정감이 생겼어요. <목소리> 이거 차징슈터 불기로 결심한 것 같아요. 차징슈터 딜 진짜 많이 맞았습니다. 어이, 지금 에너지 머스터 정통으로 다 맞았어요. 네. 맹령? 그러니까 차징슈터 아웃 됐고 이 상황에서 상술 부는 거 밑에서 블레이드가 치고 올라오면 가두리 양식 됩니다. 네, 회전 타구로 일단 빠져나가죠. 반월 썸 올려주고 반월 썸 때문에 지금 딜을 버텼어요. 이제 원군 옵니다 이러면 비트 어, 에너지 머스터 아! 맹령으로 마무리. 지금 스타우터가 프리딜 타이밍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네. 그렇게 됐다면 퍼스트가 원하는 그림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스타우터가 안정적으로 그 이전 세트에서는 어... 데모닉과 함께 있다 보니까 딜을 할 타이밍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네요! 스타우터가 에너지 버스트 이거... 어... 뭐 편하게 놓기 시작한다 지금도요. 네. 아 마이스톰 타이밍이라서 방해도 못했고 블레이드가 높이니까 뒤에서 카우터가 서브트 해주죠. 그렇죠. 에너지 버스트가 이 변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만기만 해도 끊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진짜 결과적으로 어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이퍼분들이 그 잘나오니다 모두 바꿨어요? 아 돌아 저 방금 전에 한번 블레이드 돌려주고 참았거든요아 욕심도 길게 내지 않아요? 예아 정말 정교하게 플레이라고 있어서 이 배티 보세요. 뭐사망위친신가안 들어오잖아요. 어, 워스트 그래도 나머지 타쿠 그다음에 워로드도 체력이 없어서요. 이타적 플레이 쉴드로버텨고 잠깐. 아니, 워로드의 가능성을 설마 설마요. 자, 축복 타이밍이기 때문에 살짝 뒤로 빼면서 상대 끌어 당긴 거거든요. 네. 30초 때 일단 이타적 플레이 선수는 한 번은 들어가야 될 생각을 하면서도 나머지를 네. 지킬 생각을. 와 들어오죠. 하나 끌었어요. 자 지금 타쿠 선수 할갈렸거든요 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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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곡차곡 쌓아놨던 그 각성기를 마지막에 쏟아 부으면서 머스트가 이렇게 또 따라갑니다 예, 20초 안에 지금 스카우터랑 블레이드가 각성기를 한꺼번에 쏟아 부었어요 네. 마지막에 스카우터도 쓰기는 했는데 결정적이었던 건 블레이드의 선택이었고 그렇죠. 아, 확실히 데모닉보다 팔이 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가끔씩은 짧은 블레이드로 걸어줘야 스카우터가 풀린다 음. 이런 팀 판단이기 때문에 아마 세 번째 세트에서는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블레이드 선택이 워낙에 앞서서도 근거리들을 잘 잡는다. 그쵸, 아, 그쵸.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가 서머너를 빼고 그 다음에 워로드 막 창술 이러다보니까 블레이드 입장에서는 솔직히 신날수 있는 판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 마일스톰 이 버프 타이밍에 상대가 들어오는 거 맞춰서 예, 버프 타이밍에 싸울 수도 있고 또 판정을 따내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블레이드가.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럼블러 팀이 어, 좀 상대적으로 어, 이거 이번에는 본인들이 좀 조합을 바꿔야 되나라고 어. 생각이 들만할것 같기도 네. 합니다. 블레이드가 사실 뭐 어떻게 좋아 나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 그러니까 데모닉은 하이브리드 탱키이기라면 블레이드는 조금 더팀 합을 맞출 수 있는 네. 마일스톰이라는 그렇죠.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시간 동안에 자신과 파티원의 공의석을 같이 올려 주면서 싸움의 집중도를 올린다. 자, 이러면 럼블러는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볼까요? 피티 아 이래서 막저일래서 바꿨었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헤스이에요 <웃음> 어, 어, 네. 네. 그니까 결과의 지표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비티 선수가 굉장히 프리했다라고 할수 있는 거고. 예, 이렇기 때문에 탁구 선수도 같이 편해졌어요. 아, 지금 탁구 선수 받은 피해량이요. <웃음> 잠깐만요. <웃음> 아예. 안 잠깐. 맞았는데요, 이 정도면? 아니, 이게 POG가 90, 받은 100, 피해라고 <웃음> 하면은 오늘 그냥 탁구 선수가 POG예요. <웃음> 제가 오죽하면 <웃음> 40, 100,000만이라면서 단위를 셌거든요. 아예 아, 예, 9만이에요? 아, 받은 피해가? 이게 피해량이 약간 환율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웃음> 2 0만에 0대 쓰면 은0커여야 되거든요 <웃음> 그렇죠. 심지어 <웃음> 노데스 그러니까요 어. 이게 BT 연계가 있었기 때문에 팔이 짧아지는 <웃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했다 예예. 예. 네, 너무 자유로웠다는 거죠 아타쿠 정말 얼마나 경기하기 신났을까 나는 판이었죠 그런 부분이 지금도 잘 드러나는 게 결과적으로 스카우터가 에러지버스 같은 스킬은 사실 그거 묶고 있으면 쓰기 정말 아, 어려워요 그래요. 프리하게 딜 호응으로 쓸수 있었고 본인 이동하면서 뭐데이비드로 어, 이런 것들로 딜 스킬을 완벽하게 호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탁구 선수 입장에서도 편했고 이런 어, 역할에는 이선수 블레이드가 컸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네, 진짜 블레이드가 나 팀을 를맡어주고 블레이드 자체의 딜은 특히 블레이드링크 쓴다던가 이럴때딜이 엄청 원. 세잖아요 네, 그걸 끝까지 아껴두다가 이게 30초 이하의 싸움은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도 갖고 있다가 맞받아 쳐야 된다. 그 판단을 보여준 겁니다. 지금 플래시 브레이 쓰면서 차은 챔터를 그냥 에이. 끊어버렸죠. 예, 제대로 놓았죠. 뭐, 헤던트나 이런 스킬 조합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누워있을 때 추가하는 스킬들이 진짜 아프게 들어 맞아요. 어 이러면 퍼스트는 아마 요 조합 그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당연하죠. 예, 에이. 그대로 가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뭐블러 입장에서 일단은 어뭐 본인들도 블레이드를 좀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겨울 보리 아 겨울 보리 선수가 같이 맞불 맞불레이드. 네, 맞불 레이드 맞불 맞 레이드 블레이드는 블레이드로 어, 막아야 되죠 맞불 레이드 네. 예예아 이게 미러 매치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창술사가 조금 풍미의 느낌이 들거든요 네. 환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이 예, 창술사보다는 더잘물고 들어가서 나머지 선수들 특히나 아까 신선검 이런 타이밍을 풀어줄 때후개이블 신경쓰는 쓸게 블레이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죠. 어, 어, 진짜 지금 뭐상대 p BT 선수가 너무 날뛰는 것 같다. 네. 아, 그러면 우리도 막블레이드로 겨울보리 한번 보여줘! 이렇게 럼블러에게 오더가 떨어졌습니다. 그렇 아까 그러니까 럼블러의 이... 사실 다양한 조합의 중심에는 겨울보리 선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뭐 블레이드, 창술사, 스트라이프 골고루 활약을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 겨울보리 선수가 이번에는 블레이드로 선택을 해줬습니다. 어, 특히 그중에서 저는 스트라이커의 움직임이 정말 좋았다. 굉 음, 아, 진짜 인상적이었다는 라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은 창술, 그 다음에 블레이드까지 꺼내듭니다. 특히나 겨울보리 선수의 방금 스포에서는 넓은 공격을 찍어준 블리츠러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치명타 쪽을 신경 쓰는 것보다는 이제 안정감 이제 내가 마음 먹으면 한 번은 때리겠다 이런 쪽을 생각을 했습니다. 네, 워낙에 판정도 좋고 블리츠러시가요 예. 네. 경제적린 기로 저쪽. 오 시작부터. 탑구 선수가 일단 거리 싸움에서 보여주죠. 아직 우리 팔 길이는 우리 쪽이 우위야라고. 음 네. 일는뭐 북거리 선수는 약간 그 아랫지역 쪽을 좀 잡으려고 하면서 상대의 역시야를 노리는 그래서 급하게 못 들어오는 거죠 상대가 셋이 같이 뛰어들어오는데요 럼블러브라이키소닉 바닥에 아... 깔고 양쪽 마찬가지예요 네. 산이 <웃음> 쉬워졌죠? 네 한쪽은 축복이 있었죠 근데 누가 더걸리는야 싸움입니다 드론 와서 근데 확실히 이러면 워로드가 좀... 맡아주기는 해야돼 네네 자 이거 비티 선수 투다운이거든요 이스터어 근데 지금 기동 까지 너무 잘 들어갔어요. 스카우터가 이럴 때 원미쇼 해주면 참 도움이 되죠. 네. 가벼원에서 바닥 깔고 어? 차징슈터 지금 블라이트 손이 침대다받은 느낌이죠. 체력 없죠. 어, 그렇죠? 겨울 네. 네. 벌이도 네. 많이 맞았어요 지금 레이드 미사일까지. 공선이 네. 너무 어려웠습니다. 차징슈터가. 그러니까 타쿠 선수의 체력을 보시면 얼마나 이 선수가 프리한지를 그쵸, 예, 그쵸. 느낄 수 있죠. 네. 지금 일단 좀 막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 네. 아직 체력이 네. 많아요. 근데. 네, 레이드 미사일. 블레이드가 커버를 하고 있긴 한데 이게 빠진 다음에 플레이어빙 한데 맞으면 큰일 나거든요? 지금 빔 타이밍이 그거 같아요 아직까지는 타쿠 선수가 뭐 이전, 이전 세트보다 더 어렵다 이런 느낌을 사실 좀 받기 어렵거든요 아이너지마스터 어! 마무리의 인타적 플레이가 그냥 찔렀습니다! 워로드가 중간에 잠시 경직에 걸려있었기 때문에 추가 딜못 넣었다가 막타는잘 넣어줬죠 진짜 네! 나이프 어, 이거 또 떨어지면 이제는 또 홀리나이트가 못 붙어요. 지금 스킬을 그렇지요. 두 개나 뺐거든요. 차징슈터가 체력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럼블러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뺏어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위타적 플레이 선수가 돌 잡혔죠. 그렇죠? 또 같이 잡힌 상황이라서 아 금가교환이죠. 아 네, 네. 네. 시간 벌고 안에서 싸운다 이러면 블럭거라도 되고요. 아직은 몰라요. 그렇죠. 네. 지금 마이스톤 네. 빠진 것도 봤기 때문에 지금이 네. 우리가 불수 있는 타이밍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죠. 스프 그니까 이동? 그러니까 탁구선수가 적극적으로! 쫓아갑니다. 자 여기서 길을 오면서 일단은 턴을 좀더 길게 가져가는 게더 좋아 보이긴 했는데 포스트팀 입장에서는 한번 뺐습니다. 에너지버스터! 진짜 아까부터 저 테러를 막아주는 원거리 기술들이 너무 잘 들어가고 있어요. 완벽하게 데지막탑 꽂힌 건 아니었어도 은근히 신경이 쓰고요. 차징슈터 신성검 아래쪽에서 쓰여졌습니다. 어? 하이퍼시크? 지금 여기에서 했죠? 돌고리 데려갈 타이밍이니까 병신했어요? 네? 들어가서 블레이드 한번 돌리고 와도 되고요 일단 각성기! 아 일단은 참 제대로 맞았어요 이거 근데 타쿠와 비티가또 각성기를 아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재밌는건 양쪽에 어, 워로드들이 각성기가 다르죠 아, 네 가디언에서 오우 14대 창아 그리고 어? 스카운터! 아 이거 더블킬 노린 것 같은데 은근히 피해줬고 이거 아 막기왕구 도가가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주거봤습니다 시간 50초. 작성기 개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거든요. 탁구도 체력이 깎여서요. 럼플러 입장에서는 아직 몰라요. 승부. 그렇죠. 결과적으로 포스트팀은 이거 탁구 선수를 최대한 살리면서 탁구도도 불러올 때그 타이밍이 딜한번 퍼봐야죠. 네. 아 근데 이게 오히려 어그로가 끌리거든요. 예. 일단 한번 타이밍 빼긴 했는데 포커스 타쿠 그렇죠. 월워드로 바뀌었어요. 자 이거 포커싱이 그냥 타투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가 잘한다. 자 타격을 바꿔서이태적 플레이를 워로드를 버텨서 플레이트 이골 보인 플레이트를 비트고 자그래도다 맞고요. 자 근데 이거 5대4 아 시간. 시간 글쎄 타쿠가 버티면 그 타쿠 굴러가기에는 다시 나왔거든요 워로드가 예 막아주는 친구가 그러면 타쿠는 몸만 상용되는 데미사1을 날려야 와 이게 결과적으로는 럼블러 팀의 전략도 좋았거든요 타쿠 선수를 물게 뻔하니까 네. 거리를 안 주니까 월로드를 순간적으로 맞아요. 토커싱을 바꿔주는 전략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안 죽었어요 네. 이 스트라이크 아 스카우터 스카우터의 이, 어, 이동? 이거 네. 어, 이, 이, 이, 이뭐 기동 타격 등등의 스테이트도 있고 워낙에 좋 보니까 빠져 나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공 타격, 뭐 이스케이프, 순간적으로 계속 빠져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하이퍼 싱크를 쓰면서 본인의 보호막 여러 가지도 다 받아주고, 아 상전력이 정말.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사실 소소한 지원가로서는 이 BT 선수가 블레이드로 바꾸는 게 오히려 스카우터를더 살려주는 그런 팀적 매력을 뽐내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 탁구 선수가 마지막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세트에서 버지버스터를 자유롭게 쓰면서도 이 드론 플레이가 결국 또 하나의 생명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살려주는 게 은근히 난이도가 어려운데 꼭 선수들이 다운되고 피할 수 있는 그 동선으로 짜서 피할 확률이 굉장히 낮춰지도록 그렇게 판을 깔았습니다. 네. 아마 이번 스탯에서는 저는 탁구 선수에 앞서 받은 피해량이 좀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럼블라도잘 노려줬는데 음. 야, 약간의 차이였어요. 솔직히. 맞습니다. 예, 그만큼 좀 볼까요? 아슬아슬한 승부였다는 생각이 아니, 아니고요. 어머. 아니? 아, 더준못 같기도 하고. 아까, 아까 9만 1000 정도 한4000 정도 아, 아, 예. 아, 늘긴 했는데요 을때요 늘긴 늘었지. 아, 늘었... 아 아니, 저 지금 예. 저의 감을 무시하시는 아, 거예요. 무시하시 거예요, 약간 지금? 약간 늘었잖아요그 그래, 제가 에이징 커브가 왔나 보니까. <웃음> <봤네. 웃음> 네. <웃음> 야, 그런데 도 저는 근데 이거보다는 올라갔을 거라고 <웃음> 생각했는데. 솔직히 네네. 솔직히 말하면 거. 아, 근데 예리하셨네요. 아니, 근데 <웃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10만이 안 넘어가요. 4천이면 평타 몇대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기 <웃음> 미세한 차이까지 캐치를 하시다니. <웃음> 그러니까요. 내가 봐도 놀랍네. <웃음> <웃음> 아, 이게 그만큼 사실 어, 탁구 선수의 이 플레이 자체가 물론 그 이전 세트보다는 블레이드가 없었던 이 세트보다는 좀 어렵긴 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본인의 포지셔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근데 군데스예요 진짜 너무 잘 살았고 사실 이게 1초 차이가 2초였다면 마지막에 블라이트 쏘는 만큼 있었거든요. 네. 네. 체력이 바닥이었어요 아마 2초 남았던 시간이면 숨겼을 건데 1초 남을 때까지 잘 버텼거든요. 하구가 아, 만약에 저기에서 1대1이라는게으면면 아, 위험했죠. 네, 근데 결국 군데스로 마무리하면서 타키의 생존력 그리고 미티의딜무타저 플레이에 정말 진짜 제대로 무타적 플레이 합쳐졌습니다. 예. 그 남을 배려하는 희정신이 정말 대박이었고 그러니까 표지 위로 숨겨있는데 타쿠를살리면 모든 일이다 나는 버티면 된다 이건데 이게 연장시간까지 받으면 둘다전멸이요 그렇죠 아 시간 관리? 이런 것도 잘했고요. 네, 저 타이밍에도 어, 사실 어, 시간이 진짜 몇 초만 더 있었어도 잡았을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만큼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을 애초에 좀 판을 어, 어, 앞그 라인에 어, 다른 선수들이 좀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네요. 네. 이타적 플레이 BT 타쿠 아 중에서 타쿠 선수가 이번에는. 피오 g 를 봤습니다. 아이 받은 피해량 이게 맞죠. 사실 저희가 여섯 자리가 아니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거 아마 합쳐진 거 아니에요? 아, 평균치인데 그쵸, 그쵸. 근데 이게 조금 더 익숙하다는 얘기죠. 아까 섯자리였기 때문에 예. 이게 아마 1세트 때 받은 피해랑 합쳐지면서 이렇게 된거 같긴 한데 도 평균 피해량이 너무나 낮습니다. 예. 이 선수의 생존 관리 능력 그리고 이스케이프와 기동 타격의 무빙 스킬의 활용 너무나 좋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타쿠 선수가 이만큼 사망이 네. 0 3이라는 <웃음> 얘기는 안 죽었다는 얘긴데 어, 그냥 살짝 다쳤다는 예예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웃음> 와 이렇게 딜을 하면서 뭐 상대가 그러니까 상대의 이~ 어~ 상대 클래스의 얼굴이 본인 그 얼굴 앞에 있는 시간이 사실 별로 없었더라는 얘기예요. 네. 저는 사실 첫 세트 놓치고 나서 오, 스카우터 계속 가는 게 맞는지 왜냐면 네. 지난번에 건슬 플레이가 워낙 좋았어서 그렇죠. 근데 오늘 뭐 스카우터 제대로 뽑아 냈습니다. 실제로 그냥 데모닉으로 빅티 선수가 이어져 간다고 하면 건슬 잉어가 좀더나을 거예요. 붙었을 때도 더 자신감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어 내가 블레이드로 갈 테니까 그대로 스카우터를 가봐라. 그러면 계속 팔 길이에서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데가 그러고서 쌀 빼내게 만들기도 했고 마플레이드전에 갔을 때는 그냥 피지컬 싸움도 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팀 회의가 저 어땠는지 최채적인걸더 들어보고 싶어요 맞아요 사실 그 16강 경기에서도 내내 스카우터가 활약하는 경기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많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고요 그렇죠. 뭐 최근에 이제 이 너프가 되면서 선수들 입장에서도 좀 쓰기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타쿠 선수가 워낙 스카우터로 좀 유명한 그런 선수다 보니까 어, 대회에서 좀 꺼내는데 다른 선수들보다는 좀 부담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스트가 승자전으로 그리고 럼블러가 패자전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잠시 후에 승자전 경기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십네 워로드와 이타적 플레이의 워로드 공격의 대명사 수비의 대명사 워로드또 만날 수 있겠네요. 잠시 후에 승자전으로 돌아옵니다.